저희 음. 노하우라서 사실 오픈을 많이 잘안 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부터 좀 풀어주시죠. <웃음> 오픈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두 군데로 나누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어,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대박땅꾼이라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토지하면 생각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관련 분야 책만 해도 1 0 권을 넓게 내셨죠. 요, 네. 요 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신의 땅을 가져라. 그런데 네. 어, 오늘은 어, 요즘 아파트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투자하기가 힘들어서 아니라 좋을 시절에도 그래도 아파트보다 토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어, 중요한 거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어, 지금 뜨는 지역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당꾼이라는 필명으로 음. 그 20년 가까이 전국 방방 곳곳에 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 전문은 이제 소액으로 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땅 투자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음. 좀도가텄다고 생각하고 <웃음> 네. 네. 이 업을 거의 몇년 하신 거죠? 지금 정확히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음, 18년 19년 네. 그 정도 되시네요. 네. 네. 책도 몇권 내셨죠, 지금? 어, 정확히 12권, 12권 이제 냈고 있고요. 지금도 음. 또 쓰고 있습니다. 땅 관련해서 10권 이상 내신 분이 렇게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네, 네네.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보면, 카피가 이런 게 있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5억 대박 땅 투자 되기까지, 예, 땅 투자, 경매 실천 노하우, 대공개. 이 책에 이제 그런 게 담겨져 있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토지 투자하신 분들은, 네. 장기로 보고 좀 들어가야 되죠. 어때요? 그쵸. 이제 아. 땅이 건물이랑 확실히 다른 거는, 네. 이제 단기로는 좀 힘들고요. 음. 그래서 저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유해야,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런 이제 요즘 뭐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토지는 어때요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저는 확실히 이 토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음. 좀 리스크가 아파트나 이런 건물보다는 확실히 현저히 적다고 그래요. 보거든요. 음.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하실 때 그죠? 네 토지가 좀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토지 공부할 때 보면. 음. 아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어, 꼭 내가 토지를 하서라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네.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장점이 네 가지 네.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 아파트보다 토지가 좋은 네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네, 찍어 주실 거죠? 지금 좀 뜨는지요? 네, <웃음> 네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첫 번째 뭐죠?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가지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겠죠? 시간 관계상 일단 핵심적인 거네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중에 첫 번째는 땅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죠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고 실제로 그래요? 예, 예. 아파트값은 거의 뭐 방값 가까이 음. 떨어졌죠 제가 사는 하남도 13억 갔던 게 지금 7, 8억까지 내려갔고요 어유... 세종시도 10억짜리가 5억으로 내려갔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지역에 지금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수억 원이 내려갔지만 그 동네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음. 올랐습니다 음, 그래요? 네. 어... 실질적으로 제가 산땅에그 하남의 땅을 음. 비교하면 은 네. 하남이 아까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아파트를 팔고 제가 그 택지를 사, 땅을 음. 샀거든요 그 땅을 제가 평당 1만원 주고 샀는데 불과 2, 3년, 지금 이런 시국에도 네.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평당 1,000짜리가 지금 2 0 0 0이됐어요다그래요 100% <웃음> 네, 1데 <웃음> 2,000 세상에. 시국에 올랐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놀랬고 신기하고요 음. 세종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세종시도 지금 10억짜리가 뭐 5, 6억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세종시의 땅만큼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세종시의 굵직한 호재가 뭐냐면 세종, 서울 세종강 음. 고속도로 때문에 네. 세종시가 또한번또 추가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아, 내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음. 저는 내년에 세종시 땅만큼은 계속 음. 집가상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또 관리가 편합니다. 관리요? 아, 네네. 맞아요 제가 네. 지금 원룸 있잖아요. 네.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때 관리가 편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저는 어, 얘기하시죠. 저도 이제 다가구 쪽에 투자해봤는데, 네. 다가구는 그 많은 10명, 2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을 계속 상대를, 음. 계속 뭐, 고쳐줘야 되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세입자가 네. 있으면 많이 관리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은 한번 사놓고, 자기가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음, 그래요. 저도 사놓고 잊어버린 땅이 좀 많습니다. <웃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땅을 사놓고 음. 한 3년 뒤에 시세 회복해야지 딱 했는데 그 땅이 알아서 올라가니까 아. 제가 기특하고 되게 저 기분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땅은 관리가 편하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저도 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음. 관리 부분에 되게 네. 예민하세요. 네. 이거 좋긴 한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음. 거. 근데 이거는 땅은 이제 관리가 편하다는 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농지를 샀을 때 관리 부분이거든요. 음. 많은 분들이 농사, 농, 지증이라고 이제, 이제 네. 농,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본, 원래는 이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음. 지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그런 사, 저, 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이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농지 은행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현지랑잘 해서 맡겨놓으면은 그러니까 방치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농사를 짓게끔만 하면은 그 걱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또 음. 토지에서도 농지 또더 편한 건 대지겠죠 나대지 같은 경우 그런 땅을 투자해 놓으시면 은 관리할 음. 게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또이 보유세가 없습니다 보유세? 아예 없다기보다 적습니다 어, 그렇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자기가 땅을 사면 은뭐 음.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 보유세도 꽤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땅은 예 1억짜리 기준으로 1년에 몇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땅은 이제 관리도 쉽고 세금도 좀 보유하기 편하다 음, 세금, 그렇군요 걱정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적인데 듣다 보니까 네세 네. <웃음> 네. 번째로는 음. 이제 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네, 네. 예. 그림 저는 이제 실제로도 그림 그리는걸 좋아하고 상상력이 네.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은 말 그대로 원자재잖아요 네 예. 농지 전답 임야 대지 음. 과수원 네. 이런 땅을 사러 면은 자기 거기서 집을 지으면 대지가 되고 음. 공장을 지으면 공장 부지가 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아. 아파트나 건물은 이미 들어오면은 그 철거를 하고 하려면 그 쉽지 않잖아요. 음. 제가, 딴... 맞아요. 무한한 네. 가능성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네.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임하인데, 가격이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맨날 논리가 아까워서, 이번에 은퇴하고 나서 취미 생활로 음. 거기다 그 나무, 조그만 모목들을 음. 쭉 심었어요. 음. 꽤 많이 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3년 지나서 한두배 정도 크기가 자랐는데, 음. 본이 사온, 그, 모 가격보다 두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요. 아, 그, 예 그러면 그치. 그건 3년 만에 100% 수익을 만들어낸 네네, 거잖아요. 네네. 어, 근데 거기서 3년만 더 키우면 두 배가 아니라 거기서 한세배 정도 어, 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일명 목테크라고도 하거든요. 목테크. 나무로. 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땅은 이제 농지는 농사를 지으면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음. 나무를, 일부러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사실 관리할 게 일반 농작물보다 편하다기 때문에 음. 심어놓고 또 알아서 크면 또그 나무를 팔면 또 그게 네. 수익이 되기 때문에 꽤되더라고요 수익이 네. 아. 또 외진들이 목테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땅은 이제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액이요? 네. 땅은 소액이 안될것 같은데.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땅에 거금이 들어간다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제가 땅을 샀거든요. 네. 직장생활하면서. 네. 그때 당시 제가 월급 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전 음. 300만 원으로 월급 받은 거로 바로 땅을 샀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싼 땅이 있었지만 지금도 천만 원으로 충분히 전국에 그래요. 좋은 땅이 널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땅은 큰 1억 이상이 아니고 이렇게 천, 2천 음. 소액으로도 아직까지 좋은 땅에 지금 특히 이런 금리 부동산 경기가 음. 안 좋은 시기에 좋은 땅들의 또 경매 시장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땅을 그렇게 음. 좀 너무 큰돈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소액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생각이 확 바뀌는데요? 네.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제가 제 이렇게 보면 제 고객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토지 투자의 단점 아 어, 뭔가 지금 짧은 시간에 끝내고 싶은데 네, 그렇죠. 요거 이제 짧게 안될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 네, 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땅의 단점 중에 하나가 황금성 문제입니다. 황금성. 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으면 언제든지 음. 팔수 있는데 땅은 사실 불경기에 만약에 땅을 싸게 내놓다 는 해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자가 아, 그렇죠. 있어야 땅은 인자가 있다는 말도 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좋은 땅을 사야 이제 음. 황금성도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땅은 사는, 사는 건 자기가 돈만 있어도 누구나 음.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땅, 저는 땅을 살때 항상, 아, 이 땅이 나중에 불경기에도잘 팔릴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음. 들면 땅을 사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땅을, 좋은 땅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예를 들면 도로에 잘 껴있고, 땅 모양이 음. 네모나고, 음.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네. 그런 것만, 삼박자만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그래요. 예. 황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삼박자가 잘 떨어지는 것. <웃음> 네, <웃음>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네, 호주에도 있어야 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만 좀 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음. 노하우라서 사실 음. 오픈을 잘안 하는데 <웃음> 여기 왔으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선물 부터좀 예. 풀어주시죠 <웃음> 네. 오픈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누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이 음. 있고 비수도권 이렇게 네. 크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금액대별로 따지면 수도권이 당연히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 3억 이상의 자금이 되신 분들은 수도권으로 가시는 게 아. 맞고 1억 미만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수도권, 그렇군요. 지방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좀 크게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뜨는 동네를 말씀드리면 저는 남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쪽. 남쪽. 네. 최근에 용인에 지금 용인 남사업에 네. 지금 삼성에서 수백조를 투자한다고 다들 뉴스 보셔서 알았을 겁니다. 네. 남사업이라고 해서 엄청 뜨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지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거기서뭐 네. 평당 한 100에서 200 정도 시세인데, 그 발표 나면서, 네. 뭐, 갑자기 두세 배 올려서, 어, 지금, 딱걷어들이고 <웃음> 있고요. 지금 음, 나오지도 음, 않고요. 더 올릴 거라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네. 음. 그래서 지금 음. 거기는 너무 지금 핫하기 때문에 그 음. 주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변으 네. 네. 그래서 용인에서 남 사업이 비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양지라든지, 네. 원삼이라든지 백안면, 이런 쪽을 보시고요. 네. 그 밑에 안성이라고 있습니다. 안성. 네. 안성을 많이 찍어드린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합니다. 불과 음, 네.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안성에서도 제가 보계면이라는 동네를 많이 찍어드렸는데, 보계면은 음. 워낙 거기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밑에 동네, 그 안성의 남, 남쪽을 제가 요즘 또 찍어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 남쪽. 남, 네, 남쪽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또좀 서쪽으로 가서 평택권을 제가 추천드리고있습니다 평택. 예. 고덕 생기면서 예, 그렇죠.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가요? 예. 그니까 고덕 신도시 주변만 많이 올랐고 음. 사실 평택의 오른 지역이 고덕 신도시랑 이제 미군기지 이전 부지, 펜성읍이라는 음. 네, 예, 곳이고요. 그두 군데 예, 그렇죠. 탄그 네. 그 동네만 올랐지 사실. 평택도 땅 동안 크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동네가 안중이랑 포승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안중하고 포승, 네. 거기는 이제 바닷가 쪽이면서 평택항이 있는 곳이거든요. 음. 거기도 평택항 그 산업단지를 지금 키우고 있고, 네. 그래서 뭐지수산 센터라든지 계속 음. 그, 고층 빌딩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안중역이 또 내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네. 그 안중역이 신안산선과 연결돼서 서울까지 연결이 또 되겠죠. 어, 네, 서울역 어... 여의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포승 안중을 관심 가지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승 안중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수도권 자금력이좀 되시는 분은 한이 정도의 선에서 말씀드리고 음. 또 하나 이제 좀 자금이 안 되시는 분은 사실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네. 1억 가지신 분이 수도권에 입성하려면 사실 경매 시장도 있지만 경매도 네. 좀 치열하기 때문에. 네. 1억 가지고 이런 일반 매물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제 비수도권으로 가셔야 되는데. 음, 네. 제가 가장 찍어드리는 것이 바로 당진이랑 그리고 세만금, 그리고 새만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네, 제주도까지. 아. 예. 여긴 1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있다그렇죠억 네, 1억, 예, 1억 미만으로 충분히 좋은 땅 나와있고요. 어. 실제로 지금 아까도 제가 저는 계속 물건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제주도에 5천만 원짜리 지금 바다 조망되고 음. 좋은 땅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보러 이제 이번 주말에 갈 예정인데요. 음. 제주도도 이제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때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음. 제주도가 항상 막자기 올라가다가 사드 이후로 지금 내리막길을 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금매로 한 10%, 20% 빠진 금액대가 음.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1억 5천짜리가 지금 1억에 나오고 음. 1억짜리가 지금 5천에 나왔거든요 거의 반값까지 떨어졌기 그래요. 때문에 속대마다죽줍이라는 음, 표현을 줍. 하잖아요 죽줍하러 <웃음> 예, <웃음> 제가 갈 예정인데 제주도는 없잖아요? 제주도 네. 중에서도 조금 더 좁혀보면? 제주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거든요 네. 동쪽 호재나는 누구나 아시는 제2공항 호재가 네. 있습니다 제2공항이 음. 사실 환경보전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심의를 거쳐서 지금 다행히 다시 활성화될 분위기라서 음. 동쪽의 성산 성산은 네. 토지거래를 묶여있기 때문에 성산 옆에가 중요합니다 바로 성산이야. 구자 음. 제가 지금 찍어드린 데 구자랑 구자. 그 옆에 남원, 남원 표선 네. 이런 성산의 주변 동네를 보시면 은 음. 토지거래도 안 막히고 네. 외진이 살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요. 또 서쪽 제주 서쪽에 호재가 영어 교육 도시가 있습니다. 네. 세계 명문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아직까지 세 개밖에 안 들어왔고 앞으로 음... 추가로 더 반이 절반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보내 좀 부담스러운 파라군 강남 파라군 네. 이제 학부모들이 이 영어 교육 도시를 찾기 때문에 그 영어 교육 도 주변에 대정읍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정읍, 대정읍 그리고 대정읍. 옆에 한경, 네. 그리고 한림. 그리고 음. 애월, 애월은 이제 네, 애월. 여, 연예인이 뛰어놓은 동네, 들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안덕 이 정도 동네로 보시면은 음. 지금 아까 얘기한 5천만 원서부터 1억 정도 사이로 좋은 어. 땅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두 군데를 크게 음.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가장 소액으로는 또 세만금이 좋습니다 세만금, 이거 얼마 정도로 할수있는요 여기는 한 2, 3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 어. 예. 새만금 주에서 좀더 좁혀주시면. 새만금이 군산, 김제, 부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안 쪽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음. 군산은 이미 좀 도시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는 편이고, 김제는 제가 조금 추천 추천드리고 그런 게 음. 거긴 농업진흥구역에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말씀드려서 초보자가 조금 음.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옛날 말로 이제 절대 농지라고 절대 하죠. 절대 농지. 네. <웃음> 아주 땅 모양은 아주 이쁘거든요. 음, 절대로 농, 사만 네. 지어야 <웃음> 되는땅 <웃음> 그렇죠? 맞습니다. <웃음> 제가 절대 농지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웃음> 얘기를 <웃음> 네. 많이, 많이 <웃음> 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땅에 많은 김제 빼고, 부하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계획관리 계획 지 네. 네. 계획관리가 이제 투자 가치는 좋기 때문에 음. 검표율 40% 나오기 때문에. 계획관리 분포도가 높은 부안을 추천드리고 네. 부안에 세계잼버리 대회가 이제 몇 개월 뒤에 개최하고 음, 그런 네. 대규모 행사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안의 가치는 높은 데 반해서 지금 소액으로도 투자가 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 당진이라고 충청도에 당진이 네.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현대해철도 들어오고 네. 최근에 아까 제가 평택안중역이 있는데 그 안중역 음. 밑에가 당진합덕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까 안중역은 그래도 한 2억, 3억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당진의 합덕력은 1억 미만으로 그래요? 5천에서 1억 사이로 투자가 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자금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을 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 3천으로 접근하신 데는 <웃음> 진짜 한번 <웃음> 예, 해보고 예, 싶은데요 그렇죠? 그 돈으로 음... 사실 뭐 주식에도 할수 있고 코인으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안전한 땅에 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네, 좋을 그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네. 어, 엑시트는 보통 이제 몇년뒤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세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이제 기본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예. 그제러면 10년까지 저도 지치거든요. 네. 그쵸? 제가 아무리 땅을 좋아해도 막 아. 장기적으로 보진 않고요. 3년 5년이 가장 적당할 음. 것 같고 이제 목표하는 수익률은 한 100% 정도. 100%. 정도. 3년에서 100%. 5년에 100%. 네, 100 정도. 괜찮네요. 큰돈 아니면 여유금이 있다면 이제 해볼 수 있는 음, 자금이네요. 네. 어, 지금 이제 쭉 한번 지역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 드시면서 어디가 좋은지 메모하셨다가 음. 또 대표님. 이 책에도 어, 네, 내용이 자세히 나와져 있고요 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저희 대박 땅 네. 채널입니다 <웃음> 대박 음, 채널에 가시면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 네.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